얼핏보기에 까다롭게 보이고 정교하게 쳐야 할것 같지만 이런 공은 오히려 방수가 높은 공이다. 한 빵, 두 빵, 세 빵, 네 빵... 이중 하나만 걸리면 인사 안해도 된다. Nope. 봐라, 네 빵째가 걸렸지. 나이스샷... 다음! 이번 공은 빵수가 아주 그냥 엄청나다. 거짓말 좀더 보태서 7방짜리다. 이런 공이 일명 돌다보면 코너로 수렴해서 알아서 들어가는 공이다. 아, 8방짜리였네. 이럴 땐 인사하면 된다. 미안합니다. <웃음> 흠아 어... 에휴 개까이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이쿠야 어? 당구일기 새로나온 주황색 당구공 당구를 몇달 끊었다 오랜만에 친니 당구가 개판이 되었다 17이닝 동안 2득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기필코 득점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일이고 잘 쳤다 브라보 근데 치고 보니 빨간 공이다 아이형 색깔 진짜 주옥 같네 와공 왔다 nope. 이런 공은 공을 앞으로 보내면 안되고 옆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쳐야해 나는 그냥 밑주고 깊게 넣을 건데 <놀람> 안돼 nope. 그러면 공이 쿠션에 박아져서 공이 점점 짧아진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칠게 <놀람> 어이... 에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놀람> 죄송합니다 아따, 죄송해요. <웃음> 안녕, 나용용이 형이요. 우리 하수들은 어떤 공에 인사해야 하고, 어떤 공에 센가도 되는지 형이 알려줄게. 잉 자, 먼저 첫 번째 공 보자. 쫑이 빠졌지. 쫑안 남은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여잉? 일적구가 어디로 가는 줄 알면 우리가 하수건냐? <웃음> 다음 공. 자쫑안 났으면 투코로 들어간 공이지. 이런 공은 목내만해. 잉아 <웃음> 맞다. 그렇게 큰 쫑이 난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다음 공은. 아야, 이거는 큰절 준비해야 쓰겄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웃음>